와이프와 저는 사내 연애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죠 결혼 준비를 할때 와이프는 3개례도 하기 전에 먼저 결혼 비용을 5대우로 하고 싶다면서 공동생활비는 각자 월급에서 착취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관리하자 그러더라고요 순간 뭐지 싶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회사 언니들은 다 그렇게 지낸다고 용돈 나누면서 자기가 번 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쪼들리며 살기 싫다고 그럽니다. 왠지 너무 섭섭하고 빈정상에서 알겠다고 하니 자기는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2억 정도는 가지고 올수 있다길래 저도 2억을 해가기로 했지요. 와이프의 계획은 이러하였습니다. 공동생활비는 각 100만원, 아파트는 대출 없이 구매하였기에 빚은 없는 결혼생활을 시작으로 생활비와 정조사비, 집안행사에는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이금시켜 해결을 하고 남은 금액은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용하게 저금을 하자고 합니다. 태어나면 각자의 월급에서 더 착출하고 말이죠. 참 상세하게도 본인 혼자 다 정해놓고 저에게 열면을 토하며 설명을 하길래 우리가 받고 있는 성과금과 상여금, 보너스는 어떻게 할거냐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하더군요. 결혼하는 부부 사이에 각자의 돈을 너무 칼같이 지키자는 와이프의 모습에 섭섭하기도 하였지만 2년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니 이게 또 맞겠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묘하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경향이 와이프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교수님, 장모님은 변호사셨기에 처음에는 제 자격지심인지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이시고 어머니가 역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단 한순간도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랑받으면서 걷거든요. 번듯한 직장에서 성공의 궤도를 걷고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루는 와이프랑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날 와이프가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싸가지가 없다느니 교육이 안 되었냐느니 배운 게 없어서 저러는지 이런데 일하면 고개 좀 낮출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뻔이 저희 엄마가 무슨 일 하는지 알면서 저보고 들으라는 것처럼요. 얘는 아니, 쟤네 집은 우리 집 무시하는구나였어요. 시골로 찾아뵈러 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본인 몸에 뭘더 걸치고 시장을 부릴지만 연구를 해왔고 노는 데에만 마음껏 써왔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으니 그 살아온 습관은 바꿀 수 없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배려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어지더군요. 어느 날 와이프는 제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서로 돈 쓰는 건 터치 안 하기로 한거 아니냐니까 그냥 궁금해서 그런다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생활비에 넣는 돈 제외하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따로 저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용돈 드리고 있는 건왜말안 했냐고 정색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먼저 서로 돈 버는 거 쓰는 거 달아서 하자며 난 비밀도 아니었는데 너가 비밀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말은 했다. 먼저 네가 오픈하기 싫다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래도 부모님 용돈드리는 중요한 건 부부끼리 의논을 해야지 않냐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부모님은 신경 쓰지도 않던 여자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 엄마 아빠 돈 준다는데 네가 뭔데 간섭이냐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도 짜증나서 화냈거든요. 진작에 서로 오픈했고 의견 조율했으면 충분히 더 좋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각자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벌이도 괜찮았으니 와이프가 백화점 가서 몇백만원씩만 안끌고 왔으면 양가에 더 풍족하게 나누어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싸우고 며칠 동안 대화 한마디 없이 냉전이었는데 저번 주말에는 제게 와서 이제 돈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본인이 3년동안 생각해봤는데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도우면서 살집니다. 저는 듣다가 도움이라고 우리 둘이서 버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와이프는 아직까지도 처갓집에서 용돈으로 매달 100만원씩 받아쓰고 있는데요. 와이프는 부부가 부대끼고 같이 어려운 부부는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자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잡소리 그만하고 본론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참 웃음이 터지더군요 주식에서 3억 코인에서 1억 다 날리고 현재 빚이 3억 6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자가 정신을 많이 놓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큰 돈을 대출을 받고 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본인이 2억이라는 돈을 정해 놓은 건 주식한다고 쓸 돈이 필요했었던 거고 각자 용돈 쓰자는 것도 본인이 부박을 하기 위함이었네요 그리고 명품이란 명품은 죄다 휘두르면서 실질적으로 날린 돈은 5억 이상이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절을 매기려는 건가 생각들다가도 듣는 순간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를 대하는 모든 감정들이요. 화내면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한 거 아니냐면서 반대로 돈 벌었으면 나한테 현재 상황 오픈했겠냐 더날 무시하지 않았겠냐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말하기 1년 전부터 우린 남처럼 살아왔었다고 이미 가족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그돈 많으신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갚아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혼 사유에는 니네 책임이 크다고 재산이 어떻게 분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꺼는 한 푼도 주기가 싫습니다.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와이프는 출근을 했나 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이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실 없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거 이제서야 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무시만 하던 처갓집 사람들,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이렇게 사는 거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어쨌든 알게 될 사실이고 제가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저 하나만 바라보고 두분다 열심히 살아오셨죠. 부모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생각을 하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참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